안녕하십니까. 박세준입니다. 메르아바셀라말로 오늘도 기타 강좌 영상입니다. 오늘 강좌 드릴 거군요. 쇼미나마니 11. 최초 여성 우승자죠. 우리 이영진님의 데자부. 데자부 강좌 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실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렇게 포켓버 잡을 두 번째, 세 번째 곡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우리 이영진님 좋아하시는, 분. 우리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 영상 보시고 다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정댓글로 확인해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는 코드가 나와있고요. 역시나 이렇게 슝. 코드표도 드리니까요. 보시면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도 약간 킹우이스라는 단어를 쓸게요. 오늘 세 가지. 경우의 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세하고 깔끔하고 야무지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영상 보시다가 이해 안 되시면요 10초 뒤로가기 졸라게 누르셔가지고 마스터 하신 다음에 노래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요겁니다 코드 보시면 따라오실게요 여기 가로 치고 써있는 거는 오른손 치는 줄번호니까요 그 이해하시고 자첫 번째 코드 요렇게 두 개만 잡아주시고 5 4 3 2 그쵸 c 이저7입니다 다음 코드는 그냥 요렇게 잡아주실게요 그쵸 5 4 3 2만 쳐가지고 얘는 이제 Dsus4 코드입니다. 이름 어렵지만 그냥 5 4 3 2 치시면 됩니다. 얘는요. 우리 C코드 모양에서 두한 그대로 올라가신 모양입니다. 다음 코드는요. E 마이너 이렇게 잡아주실게요. 6 4 3 2 그쵸. 다음 코드는 B 마이너 세븐입니다. 이렇게 잡아주실 건데요. 이 1번 손가락이요, 6번 줄 위를 툭 찌르세요. 그러면 6번 소리가 안 나거든요. 일단 스트로크 할 거라서요, 일단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못하게쓰신 분들은 그냥 동그랗게라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 4, 3입니다. 네, 경우의 수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래서 오른손 치는 줄번호 그대로 치시면 되는데 박자 맞추시면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요런 식입니다. 쉽지 않죠? 아니요, 쉽죠. 자, 이렇게 경우에 서 1번이고, 경우에 서 2번은 요겁니다. 첫 번째 C 메드 세븐 코드 똑같아요. 그 다음 코드가 요렇게 바뀝니다. 그쵸? 아까 요렇게 잡았지만, 이번에 요렇게 잡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E 마이너도 아까 이렇게 잡았지만, 이번에는 요렇게 잡아주실게요. 그쵸? 그리고 B 마이너 세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느낌만 먼저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입니다. ]입니다. 그래서 오른손 치는 줄만으로 써 놨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치시는데 이제 패턴을 좀 아셔야 됩니다 여기 잡으시고요 5 3 2 1 2 그쵸? 4 3 2 1 2 그쵸? 그 다음에 이 마일로 세번 잡아주시고 6 3 2 1 2 그쵸? 그 다음에는 잡아주시고 5 4 3 2 3 보시면은요 패턴이 있어요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따따따따따 여러분들 센스있게 패턴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의 수 3번입니다 코드는요 이렇게 됩니다 C. 그죠? 근데 스트로크 할 거기 때문에 6번 줄을 막아주시면 되는데 엄지로 막아주시거나 는 3번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셔도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C,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잡았던 이 D 서스포 코드, 1번 줄주셔도 됩니다. 근데 얘도 동일하게 6번 줄 막아줘야 되니까 엄지로 막아주시거나 3번 손으로 찌르시면 됩니다. 그죠? 다음에 E 마이너는 이번에는 이렇게 잡을게요. 첫 번째 이렇게 잡았었죠? 그쵸? 결국 첫 번째랑 잡았다고 똑같습니다. B 마이너 세부터 똑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1번 경우의 수랑 3번 경우의 수는 코드가 똑같아요 2번 경우의 수만 코드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b-7도 6번주 찔러주라고 그랬죠왜 소리 안나대니까 그래서 b-7 그래서 그래서 스트로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트로크 먼저 알려드리고 갈 건데 먼저 느낌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셋넷따다 다. 그쵸? 그래서 OX 말씀드리면 OXXXOXXOXOOX 그 다음에 OXOO 이겁니다. 여기 점점 있는 거 있어요. 여기서 코드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보여드리면 그 다음에 X잖아요. 내릴 때 바꿔주는 거예요. 뭐로? 두칸 올라가면서 1번 숫가락 추가. 그 다음에 X 두 개죠? 따다 이건데 여기서 바꿔주시면서 따 이렇게 그 다음에 내리면서 B 마이너스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바꿔주시고 다시 C 메이즈 멘니 다운 말하고 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셋넷 그래서 이거 10초 드로 가기 졸라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리듬 한번만 더 입으로 말씀드릴게요 따따따따따따따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10초 뒤로 가게 많이 하시면요 반복하시면 무조건 되실 거니까요 먼저 입으로 말씀드리, 말씀하시는 드말씀거 추천드리고 그러고 이제 기타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세개만 장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가지 경우의 수 가지고 우리 이영진님의 데자보 피처링 박재범 그리고 우리 프로듀싱 슬롯님 바로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할 거니까요 말하는 거 들으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가겠습니다 처음에는 1번 주 법으로 여러분들이 좀 센스있게 치워야 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정답이 아닙니다 여,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이번주곡으 하면 상관없어요 그렇죠? 저는 1번주 곡 하는건데 이번주곡 하면 이런 소리겠죠 이상해요? 안 이상하다고 그렇죠? 근데 저는 1본주 곡으로 할게요 2번주 곡으로 하면 상관없어요 번이로하요 2번주 곡으로 하면 상관하어요 저는 정답이 아니죠 저는 정답이 아니죠 저는 답 하면 이렇게 쓸것 같다 이겁니다그 이이 네. 여기서 없어요. 그냥한 칠래. 왜? 우리는 규정이잖아. 그쵸? 치는 거야. 뭔가 이 선생님이 한테 펼니까 한번 쳐 <목소리> 보세요. 재밌을 겁니다. 1번 네, 주목을 하겠습니다. 어! 그냥 가만히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냥 호동에 칠칠이 됩니다. 오케이. 6, 3, 2. 그하시 거예요. 계 벌쓰니까. <목소리> 어! 야! 어! 야! 아. 야! 그 그렇죠? 뭔가 바퀴바으면은키아툼 박재범님이죠? 그렇죠? 이때는 정벌수 2번이 계렇게는거죠 화면은 없죠? 이런것들은 센티게다아서 되고 하처도 나요 결국은 3번입니다 그죠? 똑같이 쏘시면 돼요. 그죠? 아, 오늘 그래서 백분의 거예요? 지금다. <목소리> 쉬는 뭐 <목소리> 여기서 경고선 한번 도안 이상해요. 자, 여러분들랑 사분의 도 괜찮아요? 뭐 1번 주법으로 쳐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치시면 은 우리 이영진 님의 대자부 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이란 건 없는 거예요. 1번 치는 주법에다 2번 치면 되고 2번 치는 데다가 1번 쳐도 되고 이게 좋은 것 같다 하시는 부분에 연주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후란 부분에 그훅 부분 있죠? 거기에 3번 치는 거는 제일 무난하고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시다가 안 되시는 거나 궁금한 거 생기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아 그릇이 어렸어.